존니 네. 일절 불러볼게요. 아, 네. 근데 <웃음> 저번에 부르는 게좀인상적이어요 근데 저번에도 그 키를 내리셨잖아요네 네. 그때 좀두세키 내린 것 같아. 요 그때 세키 이상 내셨던 것 같아요. 네. 오늘은 두 키만 내릴게요. 네. 계 <웃음> 네. 바꿔보죠. 네. <웃음> <웃음> 오해 okay. 좀 힘을 쓰는 걸 해볼 거고요. 네. 어, 이제 힘들죠, 슬슬 <웃음> 이렇게 했을 때 네. 계속 견디만 하잖아요. 네. 자,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소리를 내시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네. 고쳐드릴 게 조금 들렸거든요. 네. 음. 확실히 소리가 좀 이렇게 지를 때 보면 잘 지낸다고 전에 들었어.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. 그러니까 사. 사사사사 여길요 꾹꾹꾹 꾹. 해보세요 꾹꾹꾹 꾹꾹 그렇죠? 꾹꾹꾹 꾹꾹 오케이 그러면 참 좋아 이거 참 좋아 참 좋은 셋넷참 좋은 사람 그게 맞아요 <웃음> 참과 좋은 음 이게 낮은 음이지만 보면, 음표 보면, 아, 격차가 있죠 어, 네. 어, 그러면 이게, 보면 어, 어떻게 하시냐면, 항상 이런 부분들 나오면, 참, 초, 이렇게 하세요. 이어가질 못해요. 또 내가 분명히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, 고대를 못 참고, 그냥 그걸로 갈래, 이런 거 해버리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, 근데 그러기 위해, 그거를 내가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가 있죠. 음색 써야 돼요. 네.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. 참, 초, 참, 초, 음, 셋, 넷. 참 좋은 사람. 하나, 셋, 넷. 잘했어. 넌못 참았을 거야. 그 허절함을 견뎌내기엔.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 모르지 그 모습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리가 물게 음색이 붙어 나가야 되고 물려 나가야 되는데 흉내를 좀 내보면 저 언니 저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하 언제든지 이제 벌어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음, 그런 부분들, 그러니까 이거는 음. 평상시 불 부르셨던 습관들 때문이에요. 음. 그래서 당장에 내가 버거운 음에서 많이 바꾸기보다는 네. 내가 원래 냈던 음들을 하나씩 좀 바꿔가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. 네.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제 괜찮니? 이런 느낌을 좀 쓰기보다도 네. 이제 괜찮니? 너무 힘들었잖아, 우리. 마무리가 고고고자 이별 뿐인 건데, 우린 참 어려웠어. 이런 식으로. 차근차근하게 내가 원래 낼수 있는 음들을 음색을 좀 붙여주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. 성대한테 준비할 시간을 좀 줘야 돼요. 음. 준비할 음. 시간을.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고음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고음을 겁나 르거든요 음. <웃음>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될 고음이었으면 빨리빨리 됐겠죠. 빨리 네. 그리고 고음이 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소리를 낼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거는 잘 아실 거예요. 낸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버리면 쓸수 없는 소리거든요 네. 듣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소리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. 그거를 앞에 부분부터 차근차근 적용하시는 게 일단 숙제입니다 숙제고요 네. 요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음색을 쓴다 어, 뭔가 힘을 쓴다라는 거 자체가 네. 사이즈를 이따만한도 가져간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, 네. 아시겠죠 그 존니 같은 경우에도 네. 이제 괜찮니가 아니에요 네. 이제 괜찮니, 근데 이제 괜찮니는 또 아니에요. 아, 그래. 이제 괜찮니, 샌. 이제, 이제 괜찮니, 너무 힘들었잖아, 우리 그 마무리가. 그 말할 때는 어찌됐건, 아, 네, 그래요.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. 네. 아, 네. 아, 그렇죠. 아, 네. 요렇게 네. 하죠. 근데 음이 내 특정 음이 올라가 버리면, 처, 처, 처, 이게 의미야이 이 정도거든요. 이 정도. 네. 여기를 이제 보통 파사주라고 그래요, 남자들. 네. 음, 근데 여기서 이제 음이 보통 이제 껄끄러워지거든요. 대부분 남자들이 내일 쓰면 있데 껄끄러운 음이죠. 제대로 내야 돼요. 여기를 잘 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여기가 처, 네이버, 처, 어만더 처, 네. 조금 더 힘들면 처. 좋겠어 진짜. 그렇죠, 네. 그렇죠. 뭐가 아프시죠? 어, 되게 편한데요 되게 편하죠? 신기하네? 어, 신기하죠 이거 그목 그대로인데 그목 그대로인데 소리도 라오고 <웃음> 있지. 내가 네. 약간, 약간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네. 네. 이거예요 가만히 어. 그 어떤 내가 특정음을 그러니까 여기가 껄잘 말씀드렸잖아요 한번낼 때는 껄끄러워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의이죠 이때 한도도샵 이때부터 해가지고 한 여기 여기까지 이때 밸런스가 깨져요 당연히 그럼 뒤는요,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. 여기를 내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, 여기에 해결되지 않아서 넘어가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일단 되니까, 되긴 되니까. 재나 보다 하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죠. 사실. 조금 더가 더 높은 의미인 더가 문제가 아니고 조가 문제죠. 네첫 단추. 벌릴 필요 없어요. 그쵸? 막이할게안 해도 돼요. 음색 써라 라는 거 크게 안 해도 돼요.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하더라도 음색 쓸수 있잖아요. 근데 다만 그게 내가 조냐 조냐는 굉장한 차이죠. 오늘 녹음은 못 받드리겠네요. 네. 다음에 녹음을 해드릴게요. 네, 그게 나을것 같아요. 일단은 존니 계속 연습해 보세요. 아, 네. 마이너스 이로 연습하세요. 네. <웃음> 마이너스 이로 연습하시고 조 절대로 고개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. 조곤조곤하게 하는데 조 조. 조, 이밸런스. 네. 조금 더 힘들면,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. 진짜 조금 음. 내 10분의 일만이라도 네. 아프다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면 뭔가, 이렇게 됐죠, 뭔가. 그렇게 해야 돼요. 여기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. 네. 몸에서 버티는 거죠 네.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렸죠 네. 항상 아프다 들었기 때면 이미 하로 아 가있어요 아~~랑 아 그... 그래서 윤종신이 약간 이런 느낌을 내요 그러니까 아~~말고요 아니 그거 말고 네. <웃음> 그, 아, 그, 그거 중요하죠 아, 근데 그거, 그것도 거 이유가 있어요 약간 여기다 이제 그 호흡 불어넣다 보면 이렇게 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네. 네. <웃음> 아 좋아요 그런 특징 좋아요 그런 특징 좋은데 그것도 그건데 절대 고개가 들리지 않아요 아 이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돌아요 아프다 아프다 이게 있죠 어윤종신이랑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지금 좀 다르거든요 더 압력 되게 많이 쓰시는 분이기도 하고 물론 따라해 보면 따라해볼 가치는 있어요 운동식으로. 근데 그렇게 못하겠죠? 내 자신을 너무 깨면서 가르쳐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. 그러니까 지금 조곤조곤하게 하는 그런 뭔가 부드럽고 섬세하고 조곤조곤하고 그게 장점이세요 네. 부드럽고, 뭐 어떤 느낌인지 는 아시죠? 네. 거기에 힘을 붙여드리는 걸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.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힘을 붙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깨면 안 돼요 네. 아시겠죠? 네. 그러니까 거기서 아아~~가 아니고 아아 아 아프다, 아프다! 조금, 조금 높게. 세 음. 아프다! 아프다, 아프다 아, 네. 안 어렵죠? 하나도 네. 안 어렵죠? 네. 편안하죠? 평온하죠? 아프다! 행복해줘! 에요. 네. <웃음> 아시겠죠? 네. 우와,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네. 그, 진짜 그 대부분 빵빵한 소리 막 내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큰 소리에 너무 자극 받으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이제 공명점도 있고 호흡의 압이라든가 성대의 물림이라든가 이런 게더갖춰진 사람들이 힘을 딱 줬을 때 그런 소리들이 나는 건데 무작정 내가 소리를 낸다, 지른다, 그러니까 지르긴 해야죠. 잘 질러야죠. 크게, 사이즈를 크게, 거칠게, NO. 지금 그걸 위치를 고수하면서 힘을 붙이세요. 네. 아시겠죠? 자, 높아시면 다시 얘기하는데 네. 스케일 하실 때 그래서 꾹 같은 발음하는 이유가 그런 중심들 때문이에요. 꾹이 꾹꾹하면 절대 안 돼요. 네, 꾹꾹이에요꾹 네. 그러면 꾹꾹. 꾹꾹꾹꾹꾹꾹꾹꾹셋꾹꾹꾹꾹꾹꾹꾹꾹꾹꾸꾸꾸꾸꾸꾸꾸